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국 디핑 소스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저도 처음이구요. 일단 오늘 제가 대하를 사다가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, 제 이제 태국에서 보통 꽁파오라고 해서 불에다 그 숯, 숯에다가 그 새우 구워 먹잖아요. 그때 찍어 먹는 소스인데,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구요. 일단, 그, 재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재료는, 일단 이, 태국 피쉬 소스.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전에 한번 그 간장으로 만들어 봤는데, 느낌이 안 났어요. 자, 태이 피쉬 소스. 그 다음에, 이, 마늘 한 쪽. 그 다음에, 이 고수에요. 그 다음에, 이 양파. 뭐 이게, 4분의 1 컵이라고 하는데, 그냥, 대충 하시면 되구요. 그건, 이거 원래 샬롯이라고 하는데, 미니 양파인데 그냥 양파 좀 썰어 놨어요. 그 다음에, 빨간 청양고추 1개, 그 다음에, 그린색, 초록색 청양고추 2개, 그 다음에 라임. 라임 집짠 게, 어, 4분의 1컵 정도라고 하면 되고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탕. 태우 음식들에는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요. 일단 제가 한번 다 썰어 놨고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, 대충 넣는데 오늘은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 4분의 1컵. 아 이게 잘안 나오네요. 잠깐만. 한번 해보세요. 그리한 손으로 찍고 세가 고좀 그래요.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한 손으로 갖고막 흘리고 있어요. 이 주세요. 예, 이 정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면 되고요.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데, 제 부모님이 안하는 거예요. 이해하세요? 그리고 이제 이집 집도 한번 짜보도록 해. 그냥 어차피 그다 짤려고 해, 넣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야 이게. 핸드폰 한쪽 들고 한쪽으로 자려고 있는 게잘안 짜지는데, 이렇게. 마지막에 다 하고,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. 사실 이거 대신 레몬즙을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이제 라임하고 레몬즙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, 이런 식으로. 예. 네. 중간중간 막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이렇게 좀 넣어서, 레몬즙. 넣고, 그 다음에는,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넣어줄게요. 이게 빠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마늘 한쪽 그 다음에 고스 4분의 1컵인데 적은것 같지만 그래도 샬롯 미니 양파 대신 양파 넣고요 그 빨간색 청양고추 그 다음에 초록색 청양고추 한번넣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 번에 다넣을게요아 그, 그리고 청양고추 넣을 때는 씨앗 빼지 말고 씨앗 같이 넣는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손로 넣는게 좋지가 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잠깐 하고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, 우리가 중간에 편집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다 썰어 넣었고요. 이렇게 비벼 보면 할게요. 색깔이 이게 좀 까맣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태국에 있는 피시 소스는 이것보다 더 까맣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여기다 물 두느라고 하는데 저는 우선 맛을 보고 놓도록 하구요 음.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예, 퍽음 약간 매콤하게좀 덜한가 오 진짜 좋아요 비슷한것 같아요 설탕은 처음인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좀 덜고서 해볼까 제가 이제 혹시나 나중에 모르니까 좀 조금만 더다가 덜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보면 처음이라서 코케라도 먹을 때 이게 설탕 없는 맛이 그리울까봐 제가 한번반 정도 더 덜고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뺐다 디핑소스라서 사실 이렇게 좀 작은 거 말고 이렇게 좀큰 양념소스 통에다 하시면 좋구요 여기다가 제가 설탕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설탕도 4분의 1컵인데 적당히 넣어보도게요 네, 제가 적당히 넣었고요. 음, 아 설탕 넣는 게맛있네요 확실히 달라요. 그냥 다 넣어야겠어요.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후회 안 해요. Okay. 마지막으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오똑같요똑같요오 좋아. 이걸 오늘 이따가 홍파오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포스팅 이렇게 마칠게요.